어, 시끄럽습니다. 가방이 시끄러워요. 뭔가 도서관 갈때 이런 거 메고 가면 안될것 같은? 엉덩이가 커가지고 이런 큰 가방으로 엉덩이 이렇게 가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체형 보완을 해주는 그런 가방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쁘고 힙한 것들만 딱딱 추천해드리는 스통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시작부터 가방 속에 파묻혀 있죠? 이런 걸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방 취향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백팩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에 이런 포인트 되는 가방류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많이 착용하는 가방들을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코디하는지 왜 구매했는지 제 가방 취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투시의 미니백입니다 줄을 길게 늘여뜨려서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고요 나일론 소재로 된 미니백인데 앞에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고 안에 이렇게 스투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조금 빡센 그런 스트릿 룩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뭐 반바지에 이런 롱 슬리브 입고 이 가방을 매주면딱 스투시로 포인트 살짝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자주 메고 다녔던 가방이고 여름에도 충분히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줄을 이렇게 조절해서 좀 엉덩이까지 내려오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몸에 딱 붙게 해서 짧게도 다닐 수 있는 뭐지? 다시 늘어났지? 아무튼 특별히 해드릴 말이 없고 가볍게 외출할 때 그럴 때뭐 지갑이나 딱 휴대폰 넣는 정도로 가볍게 메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메고 다니는 라프시몬스와 이스트팩의 콜라보 웨이스트백 제품인데요. 이 가방은 제가 최근에 되게 자주 메고 다녀가지고 최근 영상에도 많이 메고 나왔을 거예요. 이 제품 전에 메고 다녔던 라프시몬스와 이스트팩 콜라보 가방이 있었어요. 루프백이라고 그리고 루프백과 다르게 링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소재도 보시면 흔히 보기 힘든 체크 패턴으로 돼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깨에만 걸쳐가도 포인트가 돼서 되게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메인 공간에는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하얀색 링으로 달려있는 뭔가 파우치 같은 느낌으로 하나 더 달려있는데 여기에 또뭐 에어팟이나 차키, 지갑, 휴대폰 이런 거 가볍게 넣어가니기 좋은 그래서 활용도도 되게 높고 힙한 포인트 주기도 좋고 그리고 앞에 이런 손글씨로 그린 듯한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라 어 이거는 진짜 소장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때문에 빨간색 컬러도 하나 샀는데 진한 레드 색깔이 되게 오묘하지 않나요? 그리고 앞에 이게 라프시모스스러운 이런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이게 근데 실제로 보면 좀 튀는 그런 컬러의 가방이라 데일리로 자주 매지는 못하는데 한 번씩 이런 컬러의 포인트를 주고 싶다? 좀 루즈한 셔츠 같은데 이런 가방을 포인트 줘도 좋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웨이스트백으로 나온 가벼운 가방 제품은 부피도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오레가시의 바이커 프린트 백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오레가시 스타일의 이런 거 하나 툭 들어주면 되게 감성있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축 누러뜨려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코디에 포인트를 줄때 프린트가 화려하게 들어간 뭐 이런 가방을 가볍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코디를 확 살릴 수가 있어서 되게 자주 들고 다녔던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딱 아오레가시스러운 감성이죠? 이렇게 막 실이 로프하게 뜯어져 있고 안에도 보시면 별거 없어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고, 잠글 수 있는 버튼 하나 정도 있는? 물건이 빠지지 않게 그런 정도의 디테일만 있다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백팩류가 거의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평범하거나 캐주얼한 코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입고 다니는 스타일에는 백팩이 좀잘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가방 쪽으로 눈이 계속 돌아가지 않았나 그 다음은 마르지엘라의 세컨드 라인인 MM6라는 브랜드와 이스트팩의 콜라보한 백팩 제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뭔가 캐주얼하거나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백팩도 이렇게 화이트 컬러 실밥으로 된 감성적인 택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의 가방을 선택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가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짐을 많이 넣고 다니는 가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가방도 하나 필요했어요 심지어 이거는 리버서블입니다 이런식으로 뒤집어 가지고 검정색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투웨이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그 점이 좀 괜찮았던 가방인데 근데 이거 제가 이 가방을 써보면서 느꼈던 단점이 이 끈이 너무 딱딱해서 어, 맸을 때 가방끈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계서 이렇게 이거는 뭐 쓰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6개월을 써도 좀 불편했어요 좀 불편하고 뭔가 메고 다녔을 때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은 아니야 그래서 진짜 감성 하나로 매는 가방 그리고 소재도 이게 방수포 같은 프라이탁에서 쓸 것 같은 그런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어, 시끄럽습니다 가방이 시끄러워요 뭔가 도서관 갈때 이런 거 메고 가면 안될것 같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 가방에 그래서 처분하려고 했던 가방인데 아직 제가 백팩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뭔가 마음에 드는 백팩이 나올 때까지 들고 다닐 것 같은 가방이긴 합니다 이거는 브랜드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 누나가 실뜨게를 하시는데 이 가방을 어디 뭐 영상을 보고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살짝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죠? 그런 느낌으로 제작된 저희 누나가 손수 뜨기질을 해서 만든 가방인데 가을 겨울에 좀 니트나 조금 루즈한 팬츠 입을 때 그럴 때 이런 탁매주면 감성 포인트 소재가 되게 귀엽거든요 휴대폰 지갑 뭐 보조배터리 뭐이 정도 넣고 다니기 되게 좋은 그래서 이거 은근 귀여워요 은근 귀여워서 제 주변 친구들도 몇개 사고 제 여자친구도 하나 선물해줬는데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가방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텔파 라지백이고요 이 제품은 아마 여성분들에게 더 유명한 제품일 텐데 이걸 제가 한남동 비이커 매장에 방문을 했다가 이걸 매봤는데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큰 가방 솔직히 보기 쉽진 않잖아요 가격이 아마 35만원인가? 거의 4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었어서 아, 좀 비싸다 하던 찰나에 제 전문이 있죠 당근마켓 뒤져서 구매하기 22만원인가 아, 20만원 초반대 에떠 가지고 이거는 바로 구매를 해서 정말 자주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스몰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이렇게 나오는데 스몰 사이즈는 여성분들이 되게 귀엽게 메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고 미디움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오히려 확큰 느낌을 줘서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게 더 매력이 있어 가지고 라지백으로 구매를 했어요 수납공간도 되게 많고 안에도 보관을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이 두개더 있습니다. 그리고 끈이 이렇게 손으로 토드백처럼 들수 있는 끈과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줄두개끈 근데 이 가방의 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가방 자체가 레자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무거워서 노트북을 넣거나 했을 때는 많이 무거워져서 좀 들고 다니기 힘든 가방이고 그냥 진짜 포인트 주려고 매는 가방 또 저는 엉덩이가 커가지고 이런 큰가방을엉덩이 이렇게 가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굉장히 적합한 뭔가 체형 보완을 해주는 그런 가방이다 마법의 가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평범. 가방을 안 들고 다네요 진짜 평범한 가방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백팩조차 백팩에 되게 치통형 스타일이고 거는 토드백에 되게 치통형 같은 스타일이고 이런식으로 가방에도 제 취향이 되게 많이 묻어 나는데 지금까지 모자나 신발 티셔츠 뭐 이런 가방까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을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제 취향에 맞는 좀 여러분들이 사기 좋은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도 좀 모아서 추천해 드리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좀 딱딱 추천해 주는거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그런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제 취향이 들어간 그런 영상 만들어서 돌아오게도록 하겠습니다